나는, 나는 네 연예인을 3명 이상 사귀어 봤다. 그 아이돌이 그룹 멤버다. <웃음> 나는 못해 <못한> 솔로다. <웃음> <웃음> 구독! 좋아요! 부탁드릴게요! 집에 놀러 온 여자가 가족 이모님 빼고 20명 이상이다. 아니요! 없다니까 아예. 이게이상한데 우리 여러자들 자꾸 이렇게 뭐라 하지 은이지아닌이 그니까 있는 거안이서왜이렇게아 <웃음> 재미로 하는 건 알았어 사 알았어 나는 연예인을 3이상이사사람 아 이거 이상하네? <웃음> 아.. 니야 <웃음> 아니야.. 다음 질문은? 제번임 6님 별풍선 그 아이돌도 있다? 너. 그 아이돌이 그래서 끝났지? <목소리> 효과. <목소리> 효과 질문 받습니다. <목소리> 응. 효과. 효과 는 대신에 이거 전기로 안 해줄게. 됐지? <목소리> 너 계속 볼 때마다 먹고 있냐? 너 일부러 내가 부르면. <목소리> 입으로면이로밥안 입으로 먹고 온다 예. 오. 아, 근데, 이게 설명을 드리는 게... 음, 만들어. 리는게응거들어 이거, 이거, 이이라이각한다아 근데 이건 솔직히 아니다 아니요. 호 야, 이거 말잘 해야 되잖아. <웃음> 있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도 문제인 거잖아. <웃음> 패스. 패스 같은 소리 하네. 예! Yeah! 본인이 <웃음> <웃음> <진원님 웃음> 가족들한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긍정니스가 <웃음> 와 쩐다. 와 쩐다. 봐봐 아니지? 쩐다. 봐봐. 이걸 참어? <웃음> <웃음> 이걸 참어? <웃음> 있지 나 우리 사람 있지 당연히 그게 너일지 몰라. <웃음> 난 사실 방송할 때마다 노래 세 곡씩. Yes. 예스. 미스터트롯 나갈 걸 후회한다. 너... No.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.. 내가 나가서 사실 좀 연습을 한 다음에 나갔으면 좋았는데, 나 예선전에서 떨어져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예선전 보러 오라는 뜻이었지. 연습 많이 하시면 미스터트롯 시즌 10에는 문제없겠어요.